김태희 출산 후 처음으로 공식 에출했다 클로즈업에도 빛나는 미모. 배우 김태희가 출산 후 처음으로 공식 에출했다 김태희는 29일 오후 서울 신사동 셀트리온 스킨큐어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포토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김태희는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특히 출산 후에도 변함없는 미모와 클로즈업에도 당당한 피부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태희는 가수 겸 배우 비와 2012년 한 광고 촬영으로 만나 그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5년 열애 끝에 지난 1월 19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같은 해 10월 첫 달을 출산했다.